可以的。<sighs> <laughs> 세렌 이가 그어나모내가 물만 하면 쳐다 놓게말있있 어. 아, 짜장면에 고춧가루 넣고 안 음, 넣고 나면 음, 맛 차이가 음. 엄청나. 짜장면이 아니라 음. 짜파구리야. 하늘안 봤어 괜찮다고? 괜찮니다오 대박죠? 네 왔다 아르이 자료 있어? 응. 자료? 보이세요? 네좀 확대해야 되나? 왜? 엄마 찍고있어 오잘 자른다 편안하지? 근데 이거 보내려고 <웃음> <웃음> 박스가 너무 컸던거 아니야? 어 음, 깨지지 말라고 되네. 아 다시 한 해야겠네 다시 칼로 해야겠는데 가위로 할까? 음. 아 이거 그거다 뭐? 그 수료, 수료했다고 수료준게 아니라 그건가 본데? 어디 건데? 본다 빈지나 서포터즈 했던 거건순대야응 응. 우수 활동자로 선정돼서줬나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 이거 르누아니야 어. 어? 이것도 르누아래요 어. 그렇네 이거 어, 이쁠 거 같아 이걸 꽂을게 내 가방에 달려고? 응 엄마가 이거 돌라르해놓는거 알고 있었어? 아니 몰랐어 이거 핸드폰 뒤에 붙이면은 이거 이렇게 쭉 늘어나서 이렇게 거치할수 있는 거 있잖아 오 진짜? 어어나줘 음. 좋지 가방도 음. 아, 에 이거 샀었는데 되게 비싸게 해 샀던데 그래? 여쏘다 이거는 음. 음. 그리고 오 이것도 있네 이것도 여쏘고 돌라르방 못되겠다 어, 이거 또 받았다. 전에 받았던 건데. 음. 아, 안 빠진다. 우와. 포장 어떻게 한 거야. 짠. 꽃 예쁘죠? 이걸로 했어, 이제. 이렇게 안에 이렇게. 야, 이게 샷으로. 어때? 좋아. 근데 했는지도 모르잖아. 맞아. 내가 물어본 걸. 이거 꽂은 지가 언젠데 너 그때 자크가 쪼금할 때부터 바로 꽂아놨는데 그런 지가 없다고 아직 없다건 원래 이건 아 원래 이건 알겠다 야오 뭐야? 책헤르반세오 음. 이거 뭐야? 해세. 엽서야? 응오 엽서가 엄청 그거 하나 더 있지 않아? 몰라? 음. 저번에 받았어 있는데? 이거는 스티커 아 뭐. 이거 거기 다가야겠다 이거 하나니까 이거는 티켓 아 이것도 스티, 스티커 하나 더 있었네 똑같은 거 이거는 무료 티켓이 받았어 근데 부산이라서 멋있을 거 같아? 부산에 있는 에한테줘 속에 다비치는 거야? 응 음. 어 이거이거이거 이거, 이거. 그것도 열어주는거야 이렇게? 오퀴스어똑하네오 어, 이런식으로? 응오 어, 이것도 예쁜데오 여기가 이쁘다 난 이거 꽃이 예쁘다 꽃이 어, 뭐야? 둘다 가죠? 르노아르 응. 이거는 엽소. 이건 르누아르의 이거 는엽소이건 <웃음> <I> <웃음> <웃음> 르노아르의 이거. 이지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어거 이거. 이거. 거이 이거. 이거. 이거. 거 이것도 받았었어. 막책한건 쓰고 싶은데. 이거는 그냥 정말 책. 그래서 아 근데 나도 인생에 한 번쯤 내 책을 한번 내 보고 싶다. 내봐내봐 이것도 받았었어요. 뒤에 없네 이렇게 얘기해. 공필루번 요런 느낌. 약간 초콜릿 냄새 나고 벽돌 같은 느낌. 페리페라 꺼 같은 거고, 무화과 스프레드구나. 무화과 스프레드, 페리페라 슈가 젤리 틴트 이런 느낌이에요. 무화과 스프레드, 이거는 밑에는 이건 뭐였지? 잉크. 대박! 응, 수료증. 두르뱅 <웃음> 여기 뒤에서 피글레 있었는데. <웃음>